지금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공격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수정을 하고요. 저는 한 곳을 오늘 공격을 하러 갑니다. 얼마 전에 OK 이 치킨 사장님께서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고기님사무실 한번 쳐들어 가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쳐들어 가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오늘은 제가 갑니다. 제가. 사전에 계획된 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 가겠습니다. Let's go! 지금 시간은 10시 37분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어,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를 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비추다 보니까 손님이 지나가면 가서 인사드리고 쳐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어? 어? 조금 바뀌었네 야이겠 나. 아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와 초라이크. 뭐야 어, 바쁘시네 요 여전히. 선생님저 <웃음> 네. 그때 네. 방송 중에 네. 네. 네. 네. 그 사무실 쳐들 온다 고 그러셨는데 안 아, 오셔가지고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가지고 네. 그냥 답답해서 쳐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킨 좀 주십시오. 네, 뭐좀 뜯게. 안요 이쪽으로 뭐좀 뜯어 먹을 거좀 주십시오. 밖에서 밖에서 드실까요? 안에도 시원하거든고 어. 안에 안으로 들어. 네. 네. 네. 네. 예전에 고양이 카페였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네요. 오, 시원하다. 아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호라고 이제 포장만 네. 가능한 20만 원짜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왔고요. 저희 조금 치킨 좀 공격적으로 먹고 다들 요즘 어렵게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공격적으로 좀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공격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안주 나왔으니까 한잔 하시죠, 형님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순살로 밀어붙이는 건데 네. 저가로 해가지고 이거요? 이렇게 가격이 2 0만동입니요2 0만원이라고요네 근데 홀에서만 드실 수 있고요 아우 배달 안되고요? 포장만 되고요 예 네. 맨날, 맨날 와야 되나? 아 잠깐만. 뭐 <웃음> 술을 드시라고요? <웃음> 아 예예 술을 드시고 안으세요안 아, 안 먹으면 진상이거죠아예 <웃음> 그래도 이리로 가겠 있어요 아 일단 잘 먹겠습니다 쇳땡을 좋아해요 쇳땡이 있어 쇳땡 저는 태은땡이 진짜 배만 넣어가지고 쇳땡나요? 네. 네. 보고 네, 그러면 사장님, 그 직원 구하시겠네요? 네. 직원 안 아, 구하세요? 뭘볼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구요 저, 아진심으로요저 요즘 궁해가지고요.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아, 니일좀 시켜주세요. 저, 월급 저, 고일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고 저, 저, 저, 고 저, 저, 저, 저, 사무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한수 있고 아, 그럼요. 치킨 사죠. 치킨으로 이렇게 또가지고 아, 한번실 놀러 왔을님사 놀러 왔습니 이런 것도 어쩐 카메라도 상식 이상 대기하고 있어요. 아, 그고 되게 뽑았잖아요. 제 입장인들도 그 찍어주시고 네. 내보내주시고 하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좀 얘가 확 바꿨어요. 네, 주변도 그 이제 싹 바꿔가지고 아, 혹시 뭐큰 변화가 있나요 제가 문득 보기에는 네. 일하시는 분 예전에 일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 식당, 전화가 있으시고 의견 차이가 다른 나어에 벌써 수업 시작을 별말은 없네요. 저야 뭐 이제 제가 하는 게더 낫죠. 직원이 하는 거보다. 근데 유튜브는 이제 스토리가 아~ 낫다 그래. 근데 더 좋은 사람 구할 거예요. 항상 끝나면 은더 좋은 사람이 오기만 아, 아,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 하면 진짜 왜 생각을 아, 거예요? 아, 하요? 예. 와이 갔다 와. 가족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한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엄청 화가 나서 아좀 인상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갑자기잖아요 엄마도 갑작이고 저는 앞으로 계획된 게 많은 상태였고 그지만 이제 저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남사람도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이해를 하고 일단 하께보시고 들어와서 저는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고 오늘 당장 오늘까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 해서 <목소리> 마음이 많이 아빠졌죠 그래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서 좋게 마무리 하자. 라고 해서, 정리를 했고. 뭐, 진실이 뭔지, 거짓이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할, 일할 수 있는 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주고, 대신에, 저는 이게, 이게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가 나가는 에 대해서 좋은 기운들이 있고 많이 들어온 것들도 사실 있어요 음, 아, 예, 그래서 저는 좀 좋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준비해놓은 게 있다 이런데 그거를 아 그건 좀, 좀 아쉽죠, 아쉽죠. 왜냐면 하 솔직히 말해서 하에게 임무를 더 주고 그리고 하를 승진하기 위해서 도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준비해놓은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쉽죠 음, 아.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유튜브라는 게 다른 평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좀 메탈이 좀 괜찮아진 편입니다. 고기도 고기대로 하기를 갑자기 막만 사신도 사신. 그래서 사장님은 <웃음> 이해 <웃음> 이해하겠죠. 네, 그렇 그렇죠. 어떤 마음이신지. 그렇다고 또뭐 계속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고 다줄 수밖에 없는. 네. 한국 사람의 마음. 네, 네. 네. 키워주고 싶고 하는데 네. 뭐가 뭐, 안 되는지. 이건 어떤 책임이가 좀. 아. 네.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부족하지 않게 그치 얼마내 네, 아, 회사에 와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아 우리 직장이 행복해 라는 그런 걸 느끼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켜져 있을 때만 너가 집중 있기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회사 생활 마음대로 야누구아무 연락하든 뭐하든 내가 전혀 신경 안쓴다 아, 뭐 먹고 싶을 때먹고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영화 보고 싶을 때영 아무 신경 안쓴다미래될때딱 일하고 카메라 켜져 있을 때 눈에서 네. 물을 켜라 이런 마인드 아, 너무너무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쉽죠. 본의 입장에서 사실 다음 편이 좀 궁금해지는 약간 스토리였던 거예요. 특기적인 박박으로 요 요가가 기할 때는 시민에서는 거의 뭐시도해 보고, 네. 흔적이 없죠아 아, 참, 화가 네,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사랑 잘 맞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시키고, 또 다른 좋은 멤버가 들어와 보면은, 한도 케미가도 발달이 될 텐데, 사실 뭐 명절 전이라도 이제 사람들이 잘안보이지는 그런 게또 있잖아요. 네. 네. 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행객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상인 분들이 좀 부흥할 수 있게끔 그런 뭐 컨텐츠도 좀 준비해야 되고 아,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다양하게 올수 있잖아요. 뭐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마사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베트남에 원의 대표적인 게또 마사지도 네. 하니까 네. 마사지에 대한 대표부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항상 최신가가 돼야 되니까 상점들 방문해서 이렇게 또 귀한 대접도 받고 네.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와 하고 이렇게 즐기고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단한 연예인 느낌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유... 대단히 제가, 제가, 이런, 제가 <웃음> 이런 생각입니다 힘드신 분이많으시잖아요 개인적인 <웃음> <웃음> <웃음> 시간이 별로 없죠 특히 전까지 콘텐츠 생각하시고 계세요 누군가는 그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있으면 아휴 띵가까가노네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보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내 컨텐츠에서 이렇게 대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입하면 좋을 것 같다. 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해? 나는 이런,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이런 걸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마사지만 붙여주는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다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걸 한번 다시 해보면어떨까 음... 그러니까 조회수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능 같은 거잖아요. 있 음... 네. 이런 걸로 많이 시도을생각해요 조회수는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잘안 나오기도 하고 네네. 진짜 대충 만드는 데 엄청 뜨기도 아, 하고 그러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 항상 열심히 하긴 하지만 네. 사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 저는 좀, 좀, 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은 네. 열심히 노력 안라고 열정 없으면, 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분 안전은 텐션 같은 게 많이 떨어지죠요저 구독자분들한테 네. 되게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 그런, 그런 게좀 보이긴 해요. 음. 항 그, 사 끝났을 때 약간 확실히, 어. 그 전에 이 열정과 에너지가 좀와보 많이 힘들겠구나는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 보는 사람 입장도 기대했던 거가 있잖아요. 그은 다음 판, 다음 판에 약간, 네,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예, 영업시간 혹시 네, 네 그러면 영업 시간 혹시 변경이 있나요? 네, 5 시부터 오후 다섯 시. 네, 네, 오후 다 시부터 토요일 시까지. 그래서 그래야 이 시간을 이제 꼭 지키려고 많이 바꿨는데 어, 네. 그렇죠. 이 <웃음> 시간만큼 집중해서 같이 지키려고 열심히 안부리고 배달도 마찬가지. 네, 배달 배달도 운영시간 똑같이. 그리고 이제는 웬만하면은 음. 요, 요 근처 삼 킬로미터 배달로 자. 아, 주문 방법은? 네. 뭐. 배달 K로 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드리면요 아, 제일 좋죠. 하하하. <웃음> 그걸막 서비스 막 나갈 수 있죠. 여기 카카오 위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됩니다. <웃음> 네, 이쪽으로 주문하세요. 네. 카카오로주문하시요 카카오. 네, 카카오로바로 네. 어, 배, 이거 배달 안 된다고요? 거거 배달이 안 되지만, 네. 또 이제 만약에 구독자라고 하시면 제가 어? 바로. 음. 한번 정도? 들으셨죠? 네, 네, 네. 한번 정도는 저희가 <웃음> 너무 행복하네. 요 왜냐면 저, 그저께 저걸 하고 나서. 일도 뭐 알려야 되는데, 알릴 공간이 없, 없었으니까. 어, 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이 웃음> 저는 사장님처럼 좀 열정이 네. 지나치신 분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열정이요? 모든 일이니까 열정이 좀 지나쳐야 성공을 어. 할수 있다고 어. 지금 생각을 하고 든요저도 뭐 유튜브에 미쳐있는 만큼 사장님께서도 치킨에 대한 판매와 손님에 네. 대한 서비스 진로 서비스. 그런 거에 대해서 열정을 진짜 풍타게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네네 <웃음> 제가 이번에는 정말 열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정을 못해가지자 화이팅! 화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수다떨러 오겠습니다 호기TV 화이팅!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